간만에 생얼로 인사를 드리네요. 피부가 저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나요?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정말 괜찮아진 거예요. 오늘은 자기 전에 나이트 케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30대 중반이 됐기 때문에 꿀광, 물광 이런 광나는 피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한 살이도 젊어보이기 위해서 자기 전에 피부관리 꿀광 피부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의 메인 상품을 드디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최근에 정말 매일 사용하고 있는 뭐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하고 블로그 하려면 솔직히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제가 시간을 내서 저녁 때할수 있는 피부 기초 케어 관리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슬리밍팩 가기 전에 할수 있는 팩 관리인데요 요렇게 아페릴의 바이탈리티 싸인 굿나잇 비타민 화이트닝 마스크입니다 미백이랑 주름 개선 이중의 기능성 제품입니다 그래서 스킨케어 가장 마지막 단계에 팩처럼 올려주면 되는 건데요 제형은 요렇게 생겼어요 손등에 올려서 보여드리면 지금 보면 비타민C 캡슐은 산화가 되기 쉬운 비타민C와 보습 성분을 안전하게 시켜주면서 미백과 보습 효과를 더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캡슐 라이징 공법이라고 해서 피부에 도포하면 흡수를 도와서 효능을 극대화 시켜주고요. 이 2차로 코팅이 들어가는데 보습 성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바르면 이렇게 촉촉하게 흡수가 됩니다. 제가 끈적이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얘는 슬리핑 팩을 제가 다른 타사 제품도 많이 써봤지만 끈적이는 게 너무 좀 싫어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바로 즉각적으로 흡수되는 건 아니지만 끈적임이 덜해서 부담없이 바르고 주무셔도 됩니다. 확실히 이쪽이 더 촉촉해 보이죠? 그래서 제 피부의 마지막 단계에 올려줄 거예요. 이 비타민 슬리핑팩은 피로가 누적돼서 칙칙한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 피부 탄력으로 고민이신 분, 잠자는사이에 집중 수면 케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트팩이나 워시오브팩처럼 좀 번거롭거나 그런 단계를 완전하게 생략해서 바르고 자기만 하면 되는 이 슬리핑팩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좀 그날 좀 건조하다고 생각이 들면 조금 더 두툼하게 바르는 편이고요. 평상시에는 이 정도 바릅니다. 오, 완전 촉촉해요. 붙이는 팩을 이렇게 바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슬리피 팩 같은 경우에는. 시트마스크 팩을 붙이고 자게 되면 아무래도 좀 답답하고 신경이 좀 쓰이는데 이 슬핑 리팩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 시트마스크 팩의 기능을 완벽하게 보완하면서 피부를 자는 동안에도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정말 화장이 잘 먹는 꿀피부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바르고 다음날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만 잡으러 가겠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어제 슬리핑 팩을 하고 나서 제가 지금 아침에 세안을 하고 아무것도 안 바른 거예요. 지금 그냥 물 세안만 마친 상태입니다. 전혀 건조하거나 딴 게거나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아침에는 붉은기가 막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 두껍게 발랐던 팩들이 어떻게 이렇게 흡수가 다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가 엄청 쫀쫀하고 탄탄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따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페리의 포어 마스크 팩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게 두통제거든요? 정말 좋아요. 피부 열감이 있으면 아무래도 피부 노화가 빨리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 팩을 하신 다음에 피부 온도를 낮추고 난 다음에 그 팩을 사용하고 슬리핑 팩을 같이 사용해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나페릴의 비타민 크림으로 한 단계 한 번만 베이스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이걸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음. 쿠션 하나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 세안만 하고 이 비타민 크림과 이 쿠션으로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이제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슬리핑 팩을 하고 잤기 때문에 피부 표현 자체가 너무 잘 돼서 비타민 크림으로만 기초 마무리를 했고요. 이 쿠션으로만 베이스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는데요. 굉장히 촉촉하게 피부 표현이 잘된 거를 확인했습니다.